취업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본인의 스펙관리나 높은 취업문턱이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물론 중요한 사안이지만 이것보다 더 많은 취업생들은 음, 좀더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가고자 하는 분야를 선택하는 것과 그 직무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갖는 것인데요. 이선 채용 후 배치하는 것에서 벗어나 이 원하는 직무를 지원받고 또 해당 직무에 적합한 인력을 뽑는 채용 트렌드가 자리 잡아가면서 자신의 적성 파악과 또 직무 이해는 필수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기업의 각 직무들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직무들이 필요한 스킬과 자질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안다면 이 취업 준비도 좀더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여러분의 성공 취업의 길잡이가 될저 강수성과 함께 직무탐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경영지원 직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모든 기업의 핵심 직군으로 꼽히는 경영지원 직군은 영업과 생산 부서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경영지원 직군으로 분류되는 이 직무는 흔히 기획, 인사교육, 회계자금, 구매자재직무로 나뉘는데요. 대기업일수록 이러한 직무가 매우 세부적으로 나뉘고 법무팀, 총무팀, 안전관리팀, 교육연수팀, 사회공헌팀 등으로 더 세분화된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경영지원 직군의 세부 직무 중 기업의 브레인이라고 불리는 기획 직무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회의의 한창인 STX 해양조선 기획팀 직원들 기획 직무는 유독 회의가 많은 직무 중 하나라는데 기업의 총괄적인 운영 계획을 세우고 변수가 생길 때마다 계획 수정도 이루어져야 하므로 끝없는 두뇌 싸움의 연장이다 기획 직무란 기업의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운영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운영 전략들을 이제 각 부서에 할당하여 그것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이 모니터링 결과를 경영진에 보고하고 또 피드백 사항을 다시 각 부서들에 전달하는 그런 의사결정 지원 역할을 주로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기업의 인재들을 담당하게 되는 인사 및 교육 직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는 바로 인재, 즉 사람이다. 사람을 상대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겠지만, 기업의 적재적소에 인력을 투입시키고 관리하는 일인만큼 책임과 보람도 큰 직무다. 회사 가치와 문화와 부합하고 또 전문 지식과 잠재 역량을 지닌 우신인재를선별하고그 인재를 적재율수에 배치하고 또 승진, 평가, 보상, 공리를 통해서 그 직원에게 동기부여를 통해 그 인재 인력을 유지하면서 그 인재, 인재가 회사의 성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본 자세나 잠재 역량 교육 또는 자기개발 동기부여를 통해서 그 직원을 육성시킵니다 회계자금 직무는 간단하게 계산만 하는 직무일지 기본 정의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유독 예민해 보이는 회계자금팀 사람들 그도 그럴 것이 회사의 자금관리를 총괄하다 보니 10원 단위 하나 틀리세라 집중 또 집중할 수밖에 없다 또한 회사의 귀한 돈을 10원짜리 하나 허투로쓸수 없기에 자금 운영계획을 세우는데도 온정신에 집중해야만 하니 예민한 직무이 분명하다. 어떤 기업에 따라서 구조가 좀 다를 수 있지만, 보통 회계 자금 직무는 회계 부분과 자금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회계 부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기업 회계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뭐 세무 관련된 그런 세법과 같은 외부 규정이 있는데, 이 외부 규정에 강제된 사항들은 우리 회사가 이제 해왔던 경영활동을 외부 규제 그 기준에 맞춰서 어떻게 표현하느냐를 이제 주로 이 결정하는 어 작업들을 많이 하고요. 다음 살펴볼 직무는 구매자재직무. 구매라고 하면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모습을 상상하기 쉽상이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사무실에서 인터넷과 전화상으로 구매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유선상이라고 해도 물건을 사는 일은 결코 농록치 않은데 질 좋은 원료를 좋은 가격에 구입해 기업의 제조 부서에 조달하기 위한 노력이 온종일 계속된다. 일단 저희 원부재료 업체랑 이제 그 앰보를 해서 이제 물량이나 그런 뭐 가격이라든가 그런 거로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하게 돼 있고요. 계약을 하게 돼 있음 계약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뭐 신용장이나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발주를 하고 발주를 하고 나서 이제 뭐그 딜리버리 과정의 그런 진행사항도 이제 체크를 하게 돼 있고 들어오면은 이제 통관이라 하역절차 관련된 재비용 정산 그런 업무까지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원료가 이제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또 창고에 들어가서 그 수입원자재 관리하는 재고 관리하는 그 원부 재료가 나중에 공장의 생산에 직접 투입되는 그 과정까지를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 직군의 세부 직무에 대해서 기본 개요를 살펴봤습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각 직무별로 하는 역할이 다른 만큼 필요로 하는 역량이나 자질 스킬에 대해서 다양한 차이를 가지는데요. 그리고 그에 따른 취업 준비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좀더 자세한 정보는 세부 편을 참고해주세요.